여기서 볼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치는 게 아니고 여기가 하늘 하늘 보는 느낌 얘도 하늘 보는 느낌이 나야지 서로 쪼여지는 느낌이 나면서 뭐가 생기냐 얘는 앞으로 가고 얘는 뒤로 가기 때문에 결국엔 수직 낙하가 생겨요 다운스윙 때 그래서 여기 하늘 하늘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봐봐요 하나 둘셋 이런 식이에요. 하늘 계속 보고 있죠. 여기가 그러니까 얘도 하나 둘 셋이 무슨 뜻이냐? 얘가 계속 하늘 보려고 로테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. 얘도 하늘 보려고 로테이션이 계속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이게 이후로 이게 같이 합쳐지면 어떻게 생기냐? 하나 둘셋 수직 낙하 나오죠. 자 하나 둘셋 하면서 오른쪽 등에 팔이 껴서 이낀 상태에서 오른쪽 몸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게 이제 하체 로테이션이랑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자꾸 팔꿈치 안, 안 빠지려고 자꾸 이렇게 안으로 했다가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면 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팔로 벌써 공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몸을 못 사용하는 거예요 팔로맞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항상 이 팔꿈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연습해 보시고 지금 당장 모양이 이상해도 이거 어차피 피면 예뻐지는 거니까 지금은 이런 느낌 다운스윙 때 하나 둘셋 자꾸 열었죠 뒤에 남았죠 하나 둘셋 하고 이런 식으로 몸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끼어서 낑겨서 같이 들어와야 돼요 절대로 팔 따로 몸 따로가 아니에요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앞에 버티는 거 있죠 얘가 낑겨서 옆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같이 돌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리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버텨주고 있을 때 낑겨서 팔이 돌면 몸은 하체하고 몸 체중 다 알아서 돌 거라는 거예요 제 원리는 거의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근데 이제 자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는데 맞아요. 골프는 절대로 쉬운 운동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 힘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이게. 안 그러면 이렇게 부상도 당할 수 있고, 최대한 팔을 몸으로 돌려서 맞추는 게 이제 메커니즘인데, 그거 자체 컨트롤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, 제가 다음에 여기서 이어지는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어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전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빠이!